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동요를 하나 배워보겠어요 제목은 코끼리 아저씨 입니다 자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이런 노래입니다 자한 소절씩 따라서 불러 보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자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두 번을 해보겠어요 자 준비 시작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코로 받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연습 집에서 많이 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이 노래에 맞춰서 또 한글 공부 해보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